이게 맨로블루스와왜 이렇게 높아? 와 저기 낭떨어지좀 봐! 음, 미호야 아 오늘은 나랑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해볼 거야 와 진짜? 오늘은 음. 진짜 우리 둘이서만 노는 거지 음 오늘 면허증 땄거든그 이상한 애 부르면 안돼네 아, 어, 어. 전여친 말이야 너... 아, 가자, 자기야, 5년 만이야. 음. 출발! 자기야, 그걸 어떻게 지냈어? 으악. 야, 너 내가 첫여친 부르지 말랬지! 운전이다, 똑바로 해! 자, 이렇게 하염없이,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지는 베인데 어, 응. 애들아 일로 와봐, 일로. 좀 튼튼한 차를 좀 타보도록 하자. 2 차거든? 하 내가 좋아하는 차가 2 차인데, 타, 타. 어떻게 타니? 나, 저 뒤에 자석이 있어. 야야야야 야. 이거 뭐야 이 차는 좀 튼튼해도 좀괜찮아 지도 아뿅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이거, 이거 피할 수 가자! 있을 것 같아 이걸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운전이 안돼 근데 아! 오야 튼튼 튼튼 아! 어, 어. 야 머리도 벗겨줘 어! 야 이거 버틴다 버틴다 아아 아. 오케이 얘들아 내가 캠핑카를 갖고 왔어 어야 캠핑카가 딱 좋아 보이는데? 야 어딨어 어딨어 그거 우와 이거 뒤에 있으면 안전하겠는데? 그치? 맞아 여기 타볼게 내가 줄이 끊어질 때를 몰라 여기는 안전한 코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안전합니다 오어 오. 오. 그렇습니까? 안전한 코스가 어, 있네? 그러네요? 근데 제가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좀 못해요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떻게 안전하지 않은데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아어 어, 튼튼 튼튼 튼튼 튼튼 아 잠깐만 이거 가능할지도? 아 이거, <웃음> 이거 갈수 있는 거 맞아? 그거 타자고? 여기 뒤에 다 이게 진짜 안전해 오케이, 너, 오케이 너가 진짜 안전해 오케이 가자. 갈 봐. 이트럭이라면 그래도 그럼 벽돌 같은 오, 거.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요 끝까지 가나? 끝까지 가나? 아 아! 버논. 아아아어 그래도 많이 버티는데. 진짜? 애들아, 이거 운전할 수 있는 파란 차를 타고 일로 와봐. 그렇죠.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쪽으로 차 아, 주차해 놔 주차. 여기다가. 자 이거 차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돼. 위로? 어. 가자. 올라가. 여기 위에. 아이가보이는데 뭐 <웃음> 어? 버텨? 뭐 어? 사라지롱 <웃음> 이렇게 차를 부시는 방법인 거지 자또차 타고 와봐 자 요거는 차를 갈아버리는 시간이에요 자 아, 들어, 들어가보세요 네. 우와 <웃음> <웃음> 와 차가 갈려. 오, 이번엔 큰 차가 왔습니다. 간다! 아아 우와, 갈린다, 갈려! 오! 자, 그리고 여기는, 차를 짜부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간다? 어. 아, 간다? 차가 살고 싶나봐. <웃음> 안 들어가. 간다? 우유 우와, 한산 조각 나네. 아프다. <웃음> 아,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 아이스링크가 있음. 여기는 누구나 갈수 있어요. 여기, 맥이? 여기, 여기... 어, 진짜네. 와, 엄청 미끄러워. 이동이 안 돼. 와, 이거 뭐야? 엄청 미끄러워서 못 가겠어. 차도 미끄러운데. 어, 잠깐만. 여기 얼음 빙판 있음! 내려갈 수 있는 거! 오 어, 어, 가보자!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준비됐음? 준비됐어! 가자! 가자! 우이! 뭐냐고? 우와! <웃음> 우이! 시원하다! 얘들아 우이! 이거 차 같이 타는 방법 알았어! 뭔데? 로 와봐 여기 있지 여기가 제일 안전하잖아. 응. 그래서 2번 눌러 그럼 고정돼. 아, 어 그래? 응. 오케이 타타 뒤에 타. 앉고 앉았어. 이거 운전 바로 시동 건 다음에 바로 뒤에서 안전하게 있는 거지. 내가 운전할게. 그래. 미호 가는 어? 거 맞아? 미호잘 가. 응. 나 타고 있는데? 아! 이게 안전하긴 하네. 맞아. 어? 얘들아, 나 팔다리가. 어? 어? <웃음> <웃음> 팔다리가 다 사라졌네? 레고 좀 뜯겼네? 아, 이거 진짜 못 깨, 근데? 이게 최고인 같긴 해 내가 볼 때는 좋은 생각 떠오름 이 차들을 시동 걸어서 다떨어뜨리는 떨어 거임 이렇게 몸빵을 시키고 마지막에 차를 타고 가는 거지 아니 우리 그냥 동시에 가버릴까? 그럴까? 그 그래. 응. 좋아 그래 이거, 이거 이게 제일 단단한 거 같다 이걸로 가자 이거 어떻게 가? 응? 그건 시동 못 걸고 그냥 동시에 가자 간다. 튼튼한 걸로. 오! 오, 뭐야? 간다, 간다, 간다. 내가 네뒤 따라갈게. 아, 잠깐만. 이거 운전하는 방법 알았다. 뭔데? 이거 두 번째 칸이 운전석이었어. 아. 아. 아, 내좀 그때 가고 싶은데. 아, 이차갈거 같아. 오케이, 가자. 다실제도로 다시 차로. 내가 볼땐이 차가 미래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 이 가자! 모두들 타도록 해응 음. 안전하게 안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가 안전하지 응 음. 가자 안가 가자 쫙 빨라! 너무 빨라! 야 이거 안될거같아 그나마 근데 제일 좀 단단한 거같아 단단하다 단단하다 간다 이거 간다! 오 이거, 좋아, 간다. 좋아, 좋아. 이거 가네! 어? 가겠다. 간다, 간다.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어, 이제 간다. 다 됐나요? 됐다. 됐나요? 됐네. 이 차가 역시 그거, 그거였다 역시 나야. 오야야야, 이거 드럼를 타지 마. 왜왜왜왜왜 왜? 지옥을 맛보는 데 아들아 근데 깨면 보라색 게 생성할 수 있다 어 우주선이 있는데? 우주선, 야... 우주선. 이게 우주선이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초록색 버튼 밟지 마 알았어 알았어 저 안에 있는 거 어? 야야 야... 야, 야. <웃음> <웃음> 괜찮은거야 이거? 아야 위에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아닌가? 어? 있다 있다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어, 내려 내려 있다. 오... 저 위에 뭐가 있는 거지? 궁금해 죽겠는걸? 어 아, 이런 식으로 이거 봐봐 우리 아까의 모습이야 그러게 엔딩인가 보다 음아 그러네 어쨌든 이렇게 또이 세그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하아... 안녕.